안녕하세요 커피팩토리 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 어, 저 위에 찾아보시면 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요 어, 그라인더 이물질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깨서 어, 제거를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분해해서 어,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카메라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단단한 이물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물질이 있어서 제가 머신을 가동을 하진 않았고요 이런 것도 어 외부에서 깨지 못했을 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바디는 어다 분해를 하셔야죠 이건 분해하실 줄알 테니까 저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디는 분해했고요. 어, 저 여기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근 네, 이거 그라인더와 관련된 네, 그라인더 전기 공급해주는 라인이죠. 이거 빨간색, 검은색, 또 제거해주고요. 네, 이런 케이블 타이는 다 잘라줄 겁니다. 여기도 네, 잘라주고요. 음, 옆. 그대로 당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 고정하는 나선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어, 떨어졌다.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리시다 보면 이렇게 하나 달려 있죠. 이거 그라인더 감지하는 거죠. 회전수 감지하는 거. 이거까지 제거를 해주시면 그라인더 아세이만 이렇게 네. 어, 네 빠집니다. 근데 좀 위에서 보실 때 축이 좀 휘었죠. 이게 축은 손상이 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본체는 잠시 옆으로. 자.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카메라에 머리를 쪘네요. 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그라인딩 된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다시 조립을 했을 때그 위치까지만 네, 조립을 하면 되니까. 특히, 이제, 어, 사장인들께서 하시는 경우에는 사진 원대에 맞춰주시면 되지만 저는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원위치를 해서 드리거든요. 다시 원위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은색으로 마킹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은색을 다시 찾아놓을 거예요. 여기부터 넘어가면 되는 거. 자, 이제, 그라인더, 네. 조절 <웃음> 자, 그라인더 굵기를 조절하는 노브 마저 분리했고요. 이제, 이쪽 아시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끝까지 풀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잘안 돌아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충분히 돌아가서, 요, 그라인더 조절하는 요, 어, 바깥 버에 있는 요 아세이가 이제 나사선 위로 이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 상태에서 쉽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거든요. 그죠잘안 빠지죠 이거 물려서 잘안 빠지거든요 강제로 이렇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뒤집어서 그냥 때리세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빠지네 근데 빼시기 전에 요 가운데 센터보요센터보를좀 풀어 주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정도 풀려면 이게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자, 얘를 한번 풀어주면, 예, 네, 이렇게 빠졌죠. 지금 문제에,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 돌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좀 돌로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이거 좀 굉장히 좀 단단한, 돌좀 단단한 그런, 네, 뭔가 좀, 여튼 이상한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시 조립을 해줄 건데 조립하기 전에 날만.. 센터 날만.. 물론 아직 청소는 제가 어, 당연히 하셔야죠 네, 청소하기 전에 먼저 이 상태에서 제가 조일 거예요 <웃음> 그라인센터 번은 네, 회,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잠그는 방향. 이렇게 돌리면 오히려 풀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기억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요 보실 거 기준했을 때한10 정도 놔두시고 잠그는 거예요. 이때 헛돌지 않으면 가운데 여기 있는 어 센터에 있는 요 기어는 말짱하다라고 보셔도 어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조립하기 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간단히만 정리해 놓을게요. 간단히만 이거는 네. 제가 다시 보내드리고, 자, 이제 벌을 다시 조립을 할 겁니다. 아까 마킹했던 부분에 고대로 놓을 것이고요 여기 있었죠 었 그죠 그럼 여기에서 벌을 풀어줍니다 풀어 주다가 얘는 센터는 제가 누르 아, 요 외부에 있는 벌은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누르다 보면 딱 소리 들으셨죠 요 이제 기아선 어, 나사선 안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잠궈 주시면 잠궈 주셔서 원위치까지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꼭 확인할 거는 여기, 요, 레그, 다리 세개 있는 것, 자, 나사선 아래로 내려갔는지,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사선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사선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은 끝난 거고, 원위치로 가 있는 거고. 자, 다시 본체. 네. 어, 조립하기 전에, 이거 팁한 번, 물론 전에 영상도 찾아보실 팁이 있는데, 한번더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라인더 진동을 흡수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세개 검은색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의 이 녀석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 이 요, 요 선이요. 이 갈색, 흰색, 검은색 선 말고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있는 선이 그라인더 회전 감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착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대로, 수평, 수평 맞추시고, 수평 그대로 내리시는데, 어디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여기요. 여기 나사선에 연결되는 부분만 집중하셔서 천천히 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흔들어서 내리면, 다리 세 개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자동으로 결합이 돼요. 그 다음에, 머리 넓은 아주 짧은 나사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나사. 네, 짧은 나사, 여기 결합해주시고, 지금 그라인더는 원래 세팅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네, 그라인더 세팅을 하지 않고 바로 제가 결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상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 봐야죠 물론 이제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때에는 이제 두 가지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당연히 원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전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즉 부하를 받은 상태에서 그라인더가 얼마나 잘 회전을 하는지까지도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라인더가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부, 본체는 결합하지 않고 네 이대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네 원두 넣어야 되는 네, 이건 저희 네, 원두를 넣고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3D 프린터로 만든 간단한 도구입니다 딱 맞죠 자, 테스팅용 원두를 꺼냈는데 아직 원두 넣지 마세요 왜냐면 이 그라인더 모터가 아까 들어갔던 이물질 때문에 부하를 받아서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원두를 넣고 나면 다시 빼야 되는 수고가 있으니까 원두 넣지 마시고 빈 상태로 한번 돌려 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 라고 하면 그때 원두를 넣을 거예요 가운데로. 오케이. 네. 자, 이 상태로 돌아가는지 회전하는 것만 볼 겁니다. 에스프레소. 어, 다행히 힘차게잘 돌아갑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어디로 놓으도 되지. 상관없죠. 그리고 대략 한뭐 5잔, 10잔 정도? 한 10잔 정도 테스트 하셔서 잘 돌아갔다라고 하면, 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한1 0잔 정도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터 자체도 손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오케이 네 모터 자체도 손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바로 모터로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어 전기를 어 차단을 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전에 설명 드렸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머신에는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라인더 모터 하나 브랜드 요리스를 돌려주는 트스 미션 어, 모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제어장치도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과다한 열로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강제로 전원을 차단해줘서 그라인더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잔 정도 제가 강제로 부활을 줄 겁니다 커피 잘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중간에 끊을게요 끝까지 커피 추출 안 해도 상관 없죠 저희 목적은 그라인더에 부어주는 것 대신에 커피 양은 잘 나오는지만 네. 여기서 내려다보면 저 안에 얼마큼 그라인더가 돼서 커피가 들어간지 확인이 가능하죠 충분한 양담였고 넘치네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어 원도에 따라서 갈리는 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세팅을 만져놓지 않을 겁니다 역시 수출 잘 되고 있고 한번 더 특히나 요새, 그, 얼마 전에 원두 가격이 크게 인상됐었던 적 있죠. 생두 가격이요.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이런 그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 로스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음, 이런 그 선별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물질 뭐 제거하는 장비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한번 가동할 거, 한두번 가동하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브라이 님이 아주 살짝 힘들어 하고 있어요. 요건 제가 드라이브 아주 살짝만 조 조정을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네, 이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쁘게 잘압축했다라고는 만지지 않을 텐데요 좀 어, 과도하기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라운더 조절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그라인더가 작동될 때 요만큼 돌렸는데 소리가 달라졌죠 압축할 때 소리가 아무런 부담이 없죠 굵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브로에서 압축할 때 힘들어하지 않는 단계까지는 입도를 굵게는해 주셔야 돼요 커피 퍽이 지금 예, 네, 저... 굉장히 좀 두껍죠 이 말은 커피 양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라인더 입도가 그니까, 분쇄 입도가 굵은 상태에서 맞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네. 어, 제가 이건 좀몇잔더 테스트를 해서 출고를할 거고요. 어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빠르게 a 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비 운영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장비 수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